아, 어, 요즘 요즘 다들 그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 시국이 킹시국인 상태여 가지고 다들 집에서 어, 게임하시는 게 매우 안전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음.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어, 오늘 재밌게 하시고 에란게 미라마 순으로 갈것 같은데 오늘 아마 4라운드에 어, 인원이 적어서 이번 라운드는 것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희 까라킨도 진행할 것 같아요. 자좀 볼까요? 플렉스 클랜도 지금 넘어가고 있고 플렉스 클랜과 지금 박색의 조아님 넘어가고 우사 클랜과 같이 가고 있고 자좀사각장 쪽에 내리는데 좀 멀리 가시는 것 같죠? 자켓 쪽으로 가시는 것 같고 아래쪽에도 가시고 있고 이쪽에도 좀 여유롭게, 이쪽 플렉스 클레은는좀 여유롭게 자기장 펴서 아래쪽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음, 자유롭게 파밍하고 있죠? 자, 근데 이쪽이 지금 차를. <웃음> 자, 도망가야죠. 뱀, 뱀 1번 팀. 자, 플렉스 3팀. 차 가는 거 보고 가야 됩니다. 차 와요. 뒤에 봐야 돼, 뒤에. 어, 살 것인가?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자. 역시, 이쪽에 가는, 아, 두 분, 쉽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 <웃음> 여기 라인 쉽지 않아요. 오, 돌, 짠. <웃음> 칼을 던지고. 자, 태우 가야죠. 자, 태우 가야죠. 오, 죽을 뻔 했어요. 어, 이거 말씀드린 사이, 리얼 클랜에, 지금, 오, 총 싸요. 자, 어, 초구님이 빠르게 커버를 왔어요. 클랜 난리 날 뻔했습니다. 비행기도 같이 갔었는데, 자, 이게 저번 주에 저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던 세렌게테 님. 어, 위험했어요. 플렉스클랜과 지금 이제 플렉스 3팀이 떨어져 가요. 어, 같은 클랜, 또 가족 싸움이었네요. 보니까 어, 가족들끼리 또 <웃음> 위, 위험했죠. 어, 좋은 운전. 1234팀이 5살 팀입니다. 여러분들, 1234팀이 5살 팀. 그리고 어, 4 5 6 7 팀이 여러분들 리얼클랜 이에요 리얼팀 이에요 리얼클랜 팀이고 음, 4 5 6 7 리얼클랜 그리고 백의민족팀이 두팀 나오셨네요 어, 두팀이 지금 9번 10번이 지금 백의민족팀 좀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백의민족이 어, 두팀이 9번 10번 팀이 백의민족팀입니다 어, 플렉스팀이 11번부터 12 13 14까지 어쩐지 그 아이디가 내려가는데 아래쪽에 있어서 보니까 이미지를 다른 걸 보고 명단을 다른 걸 보고 있었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 <웃음> 얼굴이 귀엽게 뒤통수에 귀엽게 계신 플렉스 초퍼님 입니다. 썸네일로 훌륭한 얼굴이에요. 자 지금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죠? 여러분들 초억장기한는 다르게 자 이쪽에 오살 1번팀 원래는 플렉스팀이 1번시대였는데 이번엔 이제 오살클랜이 1번시대를 받았습니다 오살클랜의 호나님 귀여운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일두인것 같죠? 음, 호나님 크러쉬님 아우리어 랭님 데이지님 이렇게 일번팀 구성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 이번 팀 아까 어디 있죠? 어, 이쪽까지 가신 이번 팀. 무사비님, 짱님. 분만 남았어요. 언제 죽었나요, 호구님? 자, 호구님, 국가룽님 죽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못 잡아드렸네요. 자,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아, 자기장이, 여러분, 밀배로 잡혔어요. 이거, 위에 있는 클랜들은 난리 났죠. 자, 말씀드린 사이, 플렉스 클랜 3팀은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쪽에 자리 잡아서 파밍하고 있고. 클랜 파밍하는 사이에, 지금 위쪽 클랜들 난리 났죠? 어, 심지어 자켓에 있는 지금, 5살 3팀, 차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 차가 이분들 차를 먼저 구하지 않으신 것 같죠? 아니면 차를 구해놨나요? 네, 지 않습니다. 위에 클랜 들어오기는 자, 그러면서 이쪽에 플렉스 14번의 세렌게티님 아까에 복수하러 지금 지금 차는 있어요 오사리 차는 있는데 보지는 못한 것 같죠? 자 뺏으러 가나요? 자격하시나요? M16, 쉽지 않아요. 자, 아, 본 클랜에 지금 플렉스 클랜도 내려와야 되고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리얼 클랜의 이팀도 들어왔고. 플렉스 클랜은 지금 두 클랜이나 안쪽에 들어왔어요. 자, 리얼 클랜도 지금 차를 구해서 들어가려는 모습이고. 하니님. 어, 여기 킹철트님, 하니님 이쪽, 이쪽이네요. 이분들. 꾸준히 참여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던 하니님. 킹 철지님, 블러드님 음, 이렇게 지금 리얼클랜 1번 팀이죠 자 에탄님이 들어왔고 비교적 지금 밀베까지 들어온 클랜들은 나름 안전해요 자 근데 철지님이 이쪽에 가시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래쪽에 지금 리얼 이팀에 이 지금 흥님이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총욱님은 지금 엎드려서 보고 있죠 하지만 쭉 지나가고 이쪽에 내리나요? 내리진 않으시는 철지님 자쭉 뒤로 돌아만 갑니다 아마 뒤쪽에 있는 거 훑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뒷라인까지 자기장에 잡힐 수도 있으니 자 뒤쪽까지 쭉 보시는 것 같고 근데 기름이 많이 없어서 말씀드린 순간 리얼클랜의 지금 7번 3팀 들어옵니다 자 지금 자 지금 초총님은 지금 위에서 지금 <웃음> 계속 지켜만 보고 있어요. 에 무섭죠 지금 이러면 팀원들 다 없고. 자 팀원들은 지금 저 멀리가 있는데 지금 초님만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떻게 초님 여기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세웠어요. 세웠는데 팀원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죠 그래서 빼고 있는 모습이에요. 총님은 여기있고 자 이쪽에 지금 아키님은 모릅니다 아초은 뒤로 빼고있고 아 이쪽 쉽지 않습니다 지금 5살 3번팀 에또 음. 차가 피가 없죠 자 이거 못살아 가나요 아직은 자기장에 좀 여유가 있는데요 공대로 감고 가나요? 자, 역시. 딱 먹었죠. 자, 가야죠, 이제. 자, 이제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밀베라서. 벌써 페이지 2에요, 지금. 자, 이쪽 모두 부지런히 와야 되고. 자, 위쪽 클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사 1번 팀도 쉽지 않아요. 오사 클랜이 오늘 순환입니다. 1라운드부터 자기장이 쉽지 않아서. 자, 반면에 지금 아래쪽에 있는 클랜들은 여유 유연하적이죠. 자, 이렇게 갈 길이 급한데 지금 5살 4팀 5살 4팀과 지금 리얼 1번팀인가요? 아, 플렉스팀이군요. 플렉스팀 플렉스의 지금 배드데이님 물귀신 작전하고 있어요. 지금 플렉스 1팀 물귀신 작전입니다. 이렇게 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잡아놓는 어, 나쁜 남자 자, 이렇게 되고 있고, 플렉스 팀은 들어옵니다. 플렉스 1팀. 플렉스 2팀이네요. 플렉스 2팀 쭉 들어오고, 부스스님, 오르카님, BK님, 아쿠아님 쭉, 쭉, 뒤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차가 있으면 이렇게 좋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하니님 쪽 클랜이 위쪽에 자리 잡아서 쓰고 있죠? 아니. 이란겔의 명소 이란겔의 명소인 이곳 자기장 위치도 나쁘지 않아요 자, 다음 자기장이 잡히면 이동은 해야겠지만 어, 그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로 선점하면서 시야를 보고 있습니다 그루룸과 한눈 자, 우사클랜 자구상이 그래도 좀있긴 있어요 이분들 자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온 이후엔 모르겠는데 올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모살 3팀 아 쉽지 않아요 자 하늘을 바라보며 자 하늘 모살 클랜 자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운명을 여기서 어 둘이 우선 잡고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눈이 오고 있고 어렵습니다 플렉스팀 도 쭉쭉 들어와야 되고요 자 이쪽 오살 클랜은 대치를 하지 않고 지금 쭉 들어와서 좋은 판단이에요 쭉 들어와야 돼 지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우측에 있는 지금 리얼 클랜 이 팀도 구상은 있긴 있어요 자 들어와서 힘들 싸움 해야되겠지만 결국엔 들어오긴 와야됩니다 어, 자기장이 어, 어려워요 자 반면에 배드데이님 그래도 차는 있네요 님 차는 있고 구상도 4개나 있기 때문에 어 갈만합니다 혼자 갈만해요 자 근데 내가 저렇게 운병성년으로 <웃음> 자 배드데이님 아 얘네 지금 피가 별로 없죠? 지금 피가 별로 없습니다 어, 와우, 자 이거 배드데이님이 이렇게 초치나요? 리얼 클랜, 자, 아, 아이고, 이렇게, 자, 어, 이렇게 배드데이님이 나름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아, 리얼 클랜 입장에서 좀 아쉽게 됐어요. 있는지 몰랐을 텐데, 아, 이렇게. 또베드데이 님이 위에서 교전하다가 이렇게 오는 바람에 어..이..환경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배틀그라운드죠 자..플렉스 클랜 자리 좋구요 여기 안쪽에 좋은 자리 자리 잡고 있었어요자 일단 가족 싸움 가족 싸움 하고 있죠 어우 헤드 달려야죠 리얼클랜이 사격을 잘했습니다 자 이쪽엔 또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자 들어오는게 쉽지 않아요 자 세렝게트님 부상이 이제 없습니다 플렉스 세렝게트님 이분 잘 하시는 분인데요 자 하늘도 무심한 자기장자 여기 플렉스 지금 장진 님도 지금 <웃음> 어구상 구상 찾았어요, 구상. 자, 이거 먹고 차 있나요? 자, 쉽지 않죠. 세렌게티 님 죽었고요. 어, 세렌게티 님또 사고로 돌아가셨나요? 아이고요. 자, 여러분 이제 교전을 보겠습니다. 그죠? 서클랜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플렉스 팀도 다 살아남았죠? 먼저 자리를 잡았던 지금 플렉스 3팀 플렉스 3팀 안쪽까지 들어와 있고 음, 우사클랜에 지금 4번 유누페님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 이쪽엔 없는데 지금 존버하고 있어요. 최고의 전략 존버 님 짱님 지금 위쪽에서 두 분만 남았습니다. 힘들게 들어왔어요. 우사클랜어잘 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위치한 지금 배민니팀배민니팀 팀. 지금 두분 남았는데 이쪽에 저 하니님이 교전하고 있어요 자 철지님 팀 잘하는 팀입니다 벌써 지금 5킬이나 했어요 리얼클랜의 에이스팀 철지님과 브루프님 하니님 위쪽에 있는 건 지금 리얼의 3팀인데 자 플렉스 팀이 쏴줬죠 킬인건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이디 모르니까 지금 쏜걸 모를겁니다 견제는 해야 되겠죠 자, 킬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킬을 챙기려 하실거예요 플렉스 지금 위쪽팀 아래쪽에 있는 팀들이 지금 자기장에절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연막 하나씩 다 챙겨 계시고 야, 뒤쪽도 보긴 봐야겠죠. 지금 플렉스 지금 3팀이 지금 위치가 좋아요. 자굉장히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 잘 버티면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쏘는 건 쉽지 않죠. 타겟이 되기 때문에 쏘는 건 쉽지 않아요. 테리님, 포님, 돌님. 어이고, 이렇게 술탄. 아, 어, 님이아쉽게 자, 마무리할 수 있나요? 자, 테리님의 훌륭한 술탄은. 타님이 지금 다운이 됐습니다. 자, 이 피그님은 지금. 피그님은 지금 4방8방에서 지금 타겟이에요 타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노우페님은 언제 들어가야 되나? <웃음> 어, 지금 상황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죠? 저기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나는 언제 이동을 해야 되나? 아, 이동합니다. 자, 보면서 지금 플렉스4님 다운됐어요. 어, 아까 코리아님이 또 아까 사격으로 기절시키셨는데, 이번에도 어, 코리아님 잘, 사격을 잘 하시네요. 자, 지금 두 클랜이 위치가 다 좋아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방공회 들어와 있는 어, 코리아님 양쪽을 봐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리얼클랜 지금 리얼 4팀 어, 리얼 4팀이죠. 리얼 4팀에 엠포님, 켄시님, w h 님 GW코리아님 자리가 괜찮습니다. 넷이서 훌륭하게 나눠서 앉아있는 모습 이게 플렉스클랜 자리가 잡았고 자 우측에 지금 리얼클랜 자이두 분들이 지금 바깥쪽에 들어오는 클랜드를 상대하고 있어요. 철진님이 상대하고 있고 예, 지금 배민 이팀도 들어와야 되는데 어이고자 좋습니다. 오샷 좋습니다. 올리아 피치컬이고요. 자블라스스님두 분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둘이 좋은 모습 보여줘야죠 마치 우린 듀오로 게임하겠다 듀오로 충분하다 이런 모습 자, 지금... 아이고 이렇게 리얼 3팀이 타락하게 됩니다 양각이라 쉽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두 분이 쭉 들어오죠 자 여기다가 자이렇는 화상 없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지금 배민 1팀 엔예팀도 셋이 살아남아서 자 위쪽에 있는 건 같은 클린, 가족 클린인데요 자 사격을 하진 않고 자 노노팬님이 어, 노노팬님 여기까지 전진했어요 아 여기서 많이 여는 방, 장족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 여기까지 왔죠 어, 최고의 전략, 살아남으면 되죠 순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살아남아야 돼요 자 좋습니다 노노팬님 자 플렉스 클랜 아래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쉽지 않죠 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렵지, 어렵습니다 지어렵자비켄님 오르카님 자 이게 자기장 다음 자기장부터는 좀 위험해요 자 이러면 연막치고 가야 되는데 연막이 그래도 3개씩 있습니다 연막작업하고 있죠 플렉스 팀 오르카님 부스님 자, 이들은 가야 됩니다. 쉽지 않은 선택 해야 돼요, 앞쪽에. 자,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 쏘고 있죠. 자, 오히려 지금 더 멀리에 있는 배민 1팀이 지금 쏘고 있어요, 플레스 팀. 자, 그리고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훌륭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확인은 확인은 못하죠. 자, 근데 이렇게 가면 지금 노노페님 아, 노노페님 왼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제 이분이 위기가 찾아오겠죠. 자, 오쪽쪽지 확인 못한 못 것같고 그냥 살아지습니다여기까지위지 어, 올라가나요? 지금 요말지드린 순간 플렉스 부스스님 들어왔고 피금님 들어왔고 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오르카님까지 지금 드론톤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그걸 이제 교전 일어나고 있어요 후랭간에 자 브레이크님이 지금 위쪽에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배민이 팀 쏴주고 있고 자 절정님이 지금 배민이 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아마 자기장 타고 들어오실 것 같죠? 아 이거 쉽지 않게 그냥 저렇게 들어오나요? 자 다행히 어, 다행히 살아갑니다. 다행히 살아 잘 들어왔어요. 자좀 위험했습니다. 자이쪽에 도는 것도 그렇게 녹록치만은않은데요자 철장까지는 그래도 살아왔고 자 아니 두 분도 두 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플레이하기 자, 인이 쪽에 오살클랜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위치를 알아요 자, 배민이 팀은 지금 위치를 모르죠 오살클랜 여기 있는 거 모릅니다 이쪽소 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 이두 분들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좀또 어,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남았고 오살클랜이 오른쪽에도 한 분이 계시고 자, 플렉스팀 도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총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쪽쪽견제를 하실 거예요, 플렉스 클랜도 자, 반면에 지금 리얼 3팀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방공 하나 버리고. 자, 나갈 때 조금 위험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도 지금 연막이 다 있어요. 연막 두 개, 무려 연막 일곱 개나 있어서. 어, 코리아 님이 충분히 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 자기장이 중요하겠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지금 우측에 있는 플렉스 클랜과 아래쪽에 있는 리얼 클랜 지금 다 들어와야 돼요. 자, 이쪽에 교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살 클랜. 자, 준보하고 있는 누노패님 발소리 들었겠죠? 이제 왼쪽에 가고 있다고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자, 이쪽에 지금 배민이 팀도 잘 들어왔어요 자, 이쪽에 이제 바, 아직 확인 못했나요? 누노패님 자, 위치는 못 봤어요 자, 오른쪽에 <웃음> 자, 연막 던지는거보고 지금 시겁했죠 지금 자, 아래쪽에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어요 자 이거를 볼수 있을 것인가 자 이렇게 엄막 치면은 자두 분이 있으면 서로 위치 몰라요 지금 어 반대로 도나요? 누노팬님? 자 아래 아래 앞에 바로 있는데요 자 위치 모르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바로 있는데 아이렇 이게 아, <웃음> 아 누노팬님 매우 실망적인 모습이었고요. <웃음> 아 보면은 짱님이 잘 봤습니다. 아니 민님이 잘 봐줬어요. 어, 형님이 소리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이 팀은 훌륭한 플레이였어요. 위험했는데 좋았습니다. 어, 자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아 어, 힘들게 들어왔던 지금 뱀인 이 팀이 어, 같은 가족들에게 뱀인 어, 1번 팀에게 어, 아깝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와요 지금 배민 1번 팀 저번.. 저번 대회 때 아쉽.. 안타깝게 어.. 떨어졌는데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 팀도 같이 죽이는 모습 어.. 같은 클랜이고 나발이고 없죠 음. 자 오마이 굿님 자 리얼클랜 족 조... 편했죠 지금까지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자 편하게 있었지만 이제 들어와야겠죠 어.. 쉽지 않아요 우측에 플렉스 클랜도 있어서 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테리 님이 술탄 장인 테리 님이 또 술탄으로 어, 제지못 했고. 짱 님이 또 죽었어요. 자기 장사하신 것 같죠. 자, 테리 님이 또 마무리하셨고. 자, 플렉스 이 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자기장은 배민의 손을 들어줬어요. 배민 팀과 지금 언제 자리 잡았죠? 리얼 클랜. 어, 리얼팀, 철지님과 블루드님, 한니님 지금 아까, 테리님이 소신 수류탄 제외하면 세 분이 지금, 어, 판단 훌륭합니다, 이 팀. 역시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리얼 클랜의 에이스 팀. 자, 이 오살 클랜이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힘들게, 힘들게, 힘들게 여기까지 끌어온 오살 클랜이에요. 자, 미님 혼자 남으셨고. 자, 플렉스님은 언제 또 이쪽으로 가셨죠 자 부스스님 자 혼자 남으신 분들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리얼의 3팀 지금 한분 남았어요 WH님 혼자 남으셨고 자 연막도 끝나갑니다 자오살 클랜 이렇게 안타깝게 어,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WH님이 혼자 남았는데 고군분투 하시고 계시고 자 부스스님은 좀 자기장 아파도 역시 돌아가는 판단이 좋죠 근데 자기장이 너무 아픕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아파요 자기장이. 아주 판단 훌륭했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아 총을 안 두고 뛰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요. 아 안타깝습니다. 좋은 판단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했어요. 자, 얼굴 두에어 빠른 판단 좋아요. 역시 테리님 에이스. 자, 순간적으로 바로 엎드리는 근데 술탄이 오죠? 어이구 자, 좀 짧았습니다 자, 피그님 다행입니다 자, 두 분과 지금 자기장은 이제 페이지 9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몰라요 너무 아픕니다 이거 맞으면 너무 아파요 지금 WH님도 자, 선택을 해야겠죠? 네, 길이 없습니다 자, 철지님이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지님이 마무리 하셨고 자, 지금 자기장은 지금 이쪽에 손을 들어주는데, 자, 하니님이 지금, 레이크님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하니님 안쪽에 있고. 자, 철지님이, 자, 테리님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와우, 태리님 자, 훌륭한, 훌륭합니다. 자, 이분이, 자, 어우, 테리님 훌륭했는데, 하니님의 커버가 빨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리얼 2팀과 지금 배민 1팀, 싸움이죠. 자, 근데,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님이 여기서 지금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자, 자기장은 그래도 지금, 배민 클랜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리얼 클랜은 결국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독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혹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거 보 어떻게 보나요? 자, 시선 끌어주고 있고. 자.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 더. 와! 이렇게. 와, 리얼 클랜. 블루드 님 와, 멋졌습니다. 마지막에. 와, 마지막에 지금 배민 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 브레이크 님이 아, 한명잘 끊었지만 커버가 빨리 들어와서 어, 리얼 클랜이 일단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어, 좀, 어, 자기장이 좀, 그죠좀 아래쪽으로 잡혀갖고 조금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우셨는데, 그래도, 어, 멋진 모습들을 모두 보여주셨어요. 어, 특히, 이, 그, 리얼 클랜에 지금 블루드님, 철지님, 하니님 쪽 클랜이 지금 역시 이분들이 에이스입니다. 이분들이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블루드님 5킬, 어, 철지님 무려 5킬. 어, 저쩐님도 무려 5킬. 자, 그리고 지금 배민 1팀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줬죠? 저정님 3킬, 용마이구님 좋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좀 멋있었습니다. 역시 지금 플렉스팀 에이스, 테리님. 음, 제가 아이디가 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분들은 계속 이제 3차, 지금 3차잖아요, 여러분들. 3차까지 오시면서 계속 아이디가 눈에 이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피그님도 그렇고, 테리님도 이분들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 또. 어, 이렇게 3팀을 했고. 아, 어, 그리고, 뭐, 지금, 안타깝게, 지금, 오사 클랜이 되게 어렵게 왔었는데, 어, <웃음> 여기까지. 어, 1라운드에 너무 운이 좀, 어, 배그가 운빨 만 게임이잖아요, 여러분들. 어, 운이 너무 안따라던것 같죠. 어,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1라운드. 자, 1라운드는 이렇게, 리얼 클랜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